광구 범인은 누구인가? 왜 광기 소리를 냈었어 안녕. <목소리를> 오늘은 삼계탕을 먹어볼 거예요. 자, 그럼 먹어볼까요? 지금 <목소리를> 이 닭이 <덕이>? 이러고 있어. <목소리를> 이제 먹어볼까? 어, 너 누구? 난 장갑을 끼고 먹고, 난 소금을 끼고 수수를 시작하자. 뜬뜬 뜬뜬 저작권때문에 이 하나 하나는 반대 아 반대로 할거데수스을 시작하지 나랑 눈싸우고 얘는 눈이 없는데 짜잔 아 <웃음> 어, 아프다 이렇게 아 맞다 잠깐만 사람해 주면 저 사랑해 고면 짜란 파프리카 자 일단은 누르시죠 파프리카 이 국물에 간을 맞춰야 돼자 아, 일단 먹어볼까 그냥 무슨 맛이지? <웃음> 왜안 오지? 방구범인은 누구인가? 누가 한... 방귀 소리를 응, 내었어? 방귀 범는 누구인가? 누가 방귀 소리를 어나 안했어 삼촌이했어 그래 봐 다시 수술을 해야겠네 아 서연이는 팝코리카를 그냥 먹네 나도 그냥 먹어 응? 이거 왜 안돼? 뭐가? 아 반대로 꼈구나 닭다리 아들 잡 뜯어 먹어야 돼 역시 닭다리는 자꾸 뜯어 먹어야지 왜 젓가락을 안 먹어? 나 손으로 먹을 거야 좋아? 그래? 야 삼계탕은 손으로 발라먹는 거야 넌 가서 순대 나 발라먹어 <웃음> 이 냄새가 심하군요 먹어요. 아입 냄새 <웃음> 아 제가요 이뼈다구를 입으로 <웃음> 이걸로... 뼈를 빼서 발라 먹어보자. 뼈를 발라 먹을 거예요. 호뼈 이거 맛이 어때? 맛 비서? 뭐닭 <놀람> 맛이야. 닭이 닭 맛이지. 이 냄새. 닭이 나는 냄새? 맛은 굴 냄새. 난굴편 나도 죽는 댄. 언니, 언니가 노랑새을보는 <노란색을> 댄. <웃음> 너 바보 같아. <웃음> 김치야? 김치야? <웃음> <웃음> 아니, 없어. 또... 뭐? 어리, 나한번넣 넣어볼... 먹어. 저... 먹어볼까? 먹어볼까? 자, 들어줄까? 닭다리? 응. 아, 그거 아닌. 아니... 짜. <웃음> 와, 다 먹었다. 신이시오. <웃음> 서현이 벌써 하나 했네. 응. <웃음> 아, 또 고. 아, 했지? 아, 짜. 아, 짜. 고돌이표기고고돌이야고돌이게 <웃음> 자, 이게 자, 이어요 자, 숟가락이빠졌어 이렇게 어이이 어 머졌어 야방구좀 그만껴 방귀 소리를 내었어 남겼어 매 방구만 켜아밥 먹고 어. 머리 먹고 있는데 밥 아. 역시 <웃음> 삼계탕의 마무리는 밥이 있어 띵동 나국떠가줘 띵동 왜해 <웃음> 뜨거워 또거또뜨거먹왜밖에 뜨거, 뜨거, 뜨거, 뜨거, 뜨거, 뜨거, 없어? 자 이제 밥을 말아 볼거예요 이젠 너도 들까? 왜? 내가 이거 떼 보겠습니다 아 뚜껑이 있죠? 야 그걸 누가 먹다냐? 내가! 한선이 아니고 두르인데 찰찰찰찰 찰찰찰찰 아니! 나 조금 마셔야지 <웃음> 왜 이래? 야! 왜? 야너 가만히 좀 있어 엄매 oh 왜이래? 이거 그냥.. 아니 처음 나와 김지가 엄매야 엄매 엄매 엄매 야 방금 방금 누구야? 나 아니야 얘야 어때요? 누가 방귀 소리를 내었어? 그러을까요 <웃음> 언니요. 얘, 얘가 방구 많이 끼고 오늘도 많이 먹어주니까 방구도 많이 끼잖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거 네 숟가락인데? 딱뜨거 <웃음> <웃음> 아, 누가 방귀 소리를 <웃음> 내었어? <웃음> 안 했어. 아, 냄새! 내 네. 네, 야내 네. 네. 냄 네. 아 냄새 네. 네. 네. 네. 방근 네. 네. 네. 네. 어아 네. 네. 방근 네. 네. 고범인은 누구인가? 누가 방귀 소리를 내었어?